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재능 교환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도착해 가는 중이고요 어, 어떤 재능 교환을 할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의해요 한...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네 저는 캐리커처 그리고 강의도 하고 뭐, 타도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이연민라고 합니다. 달빛이에요. 달빛. 네. 저희 채널이 항상 여자분들 머리밖에 없어서 오늘 특별히 어. 게스트를 모셨어요. 오늘 지금 스타일에서 볼륨감 살아보이고 고객님을 최대한 멋있어 보이실 수 있게 변신시켜 드릴 예정이에요. 파마할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이제 예쁘게 되는 건가요? 멋있게 해드릴게요. <웃음> 원빈처럼 만들었어요. 여기는 미용 시리즈 성형외 과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지금 사실 네. 평상시에 이제 땀도 나기 시작하실 텐데 네. 너무 길어버리니까 앞머리는 무, 무게감이 생길 수 있어도 위에가 납작해지고 밑에가 무거워지니까 조금 더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앞머리 좀 짧아지실 거고 파마하시면서 여기는 볼륨감을 좀 많이 만들게요. 어, 네, 뭐, 전문, 전문가 같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전문가, 전문가죠? <웃음> 살살 말리시면서 펄을 팔리시면 되고요. 아, 네. 그냥 지금은 펄이 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흔들 하실거면 드라이를 네. 이렇게 잡으면 몸는게 힘들어요. 짧게 잡고 위에서 아래로 말리시면 돼요. 네. 머리 말릴 때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아. 볼륨이 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적당히 자연스럽게 있어야 돼요. 너무 떼면 안 되니까 여으로 말리면 다떠요 자 이번에는 어, 제가 머리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쌤을 제가 그려드리려고 카페에 왔습니다 어 근데 자. 바람에 머리가 좀 날린 것 같아요 바람에 날린 것 같아요? 아제 머리? <웃음> 네 이렇게 또 연예인같이 연예인 같이 제가 세팅을 <웃음> 받았어요 네 <웃음> 연예인같이 세팅을 받았는데 <웃음> 자 그러면 은 선생님이 네. 편하게 제일만 네. 보고 계시면 되고요 네 케이크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웃음>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해봐요. 아, 처음 해봐요? 네. 그래서 지금 엄청 신나요. 아, 저희 샵에 네. 걸어줄 거예요. <웃음> 사인도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살짝 인터뷰를 할 건데 선생님 그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16년 경력의 미용만 외기림퇴그 현재 1인샵을 운영하다가 직원 한 명을 채용한 상태고 제 샵을 운영한 지는 7년 정도가 됐어요. 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10년 정도, 정확히는 15년 있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현재 친정 근처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전공이신가요? 대학교 안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했어요. 아 바로 하셨구나. 네네네. 저희는 실전 경험이 중요하니까 음. 필드에서 일을 생각이라면 사실 대학은 크게 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나의. 진짜, 진짜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의 선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자도 분명히 필요는 한데, 네. 필수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점점 추세가 대학 졸업이 의무적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어, 그래요? 네. 지금은 그, 미용쪽도 아, 마찬가지로. 미용쪽도요 네. 미용적도 대학 나오시고 유학도 네.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근데 거기서도 네. 음, 학문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실전 경험이 제일 중요한 업종이라서 그쵸, 참.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대신에 저희는 필드에서 일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강의제일이 또 들어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프로필이 조금 짧다 보니까 네. 저 스스로 위축된 것도 있고 그 세계로 교육 쪽으로 들어가는 게 네. 조금 어렵더라고요 음. 미용실에서만 일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네. 일을 하고 싶었을 때,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을 때는 반드시 제약은 있어요. 왜 이거를, 이 길을 선택을 네. 하셨어요? 저는 네. 미술을 했었어요. 아, 미술이요? 선수 미술 네. 굉장히 좋아했어서, 네. 초, 중, 고다 미술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네. 때 미술은 그만뒀거든요. 네. 음, 근데 미술을 그만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음. 미술만 생각하다가 네. 대학 가는 걸 포기를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잠깐 방황을 했었는데 네. 언니가 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머리 만져주고 꾸며주는 걸 좋아했었어서 네. 미용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의를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어서 바로 학원 등록하고 바로 자격증 따고 한달 반만에 따자마자 취업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죠. 9년 때딱 맞는 그 재능이었네요? <웃음>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 아, 모르고 아, 디자이너 네. 되고 경력 한 3, 4년 차 쯤에 네. 네. 회의감도 들고 너무 힘들게 달리기만 해서 잠깐 지쳤을 때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서 어, 어. 백화점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네. 저는 기술을 좀 익히고 사람들한테 내 기술을 선사를 하고 네. 다양한 사람 만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시 미용으로 돌아왔죠. 그리고딴눈안 팔고 미용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와 <웃음> 이렇게 맞는 일을 바로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일을 다양하게 겪어보면서 더 네. 사랑하게 된것 네. 같아요. 처음부터 맞는 업종이 아니라 일을 네. 하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간 것 같아요. 아, 일을 하면서요? 네네.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음. 해보면 알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행히 저의 성향과도 진짜 잘 맞긴 했었나봐요. 음. 처음친 몰랐던 걸 나중에 알게 된게맞는같아는 유튜브도 하시고 네. 블로그도 네. 하셨었고 지금도 하고 이친구 그러면 이거를다이이하는이가쉽는가 않은데 같이 하게 된이유가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샵 매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쳐요. 네. 샵은 더 이상 로드 손님들만으로 유지가 힘들거든요. 아. 과포화 상태라 과잉 경쟁이 되다 보니까 네.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모든 업종이 좀 힘든 시기예요. 아. 그래서 막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네. 유튜브는 제가 숨쉴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선생님만의 공간. 네, 제가 나이가 먹어도 내가 젊은 날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열심히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할때그 순간을 담아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영상은 계속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예전에 내가 일했어 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유튜브는 내 일과 분리돼서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나의 인생을 담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숨쉴수 있는 공간으로 유튜브를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잘하셨네요. 그리고 <웃음> 되게 다 잘하시잖아요. 그 아, 아니에요. 음, 꾸준하게 되게 잘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이렇게 다 하면서 어려운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단, 있는다는 거? 어려움이요? 네네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본업도 이렇게 하시면서 <웃음> 육아도 하고 있고 <있군요>. 네 육아도 하고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다 해? <웃음> 나는 못할 것 같다 음 저는 네. 워낙에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고 네. 유지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네. 것 같아요 내가 게으름부리지 않고 시간을 잘만 쪼개 쓰면 다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응. 누가 앞에서 바쁘다고 징징거려봐. 웃기 보이겠다. 사실 좀 그래요. <웃음> 전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진짜 바쁘게 살것 같아요. <웃음> 근데 어렸을 때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있나 생활할 때도 직원으로 있을 때도 네. 그때는 더 바쁘게 더 네. 타이트하게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휴가 때는 해마다 해외여행 가고 일 끝나면 볼링도 치고 별리 댄스도 했었고 웨이크보드에도 빠졌었고 볼링은 최근까지도 쳤었으니까 아.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싶어해요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는 다시작해 성취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성취욕이 있으신 분인구나? 네네네 그래서 네. 시작하면 아 내가 이걸 좀 잘한다 싶을 때까지 네. 멈추지 않아요 <웃음> 그거 굉장한 건데. <웃음> 아 근데 밸리 댄스 같은 경우에는 발목 수술을 했었어서 네. 강제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아못 하게 된 거고 볼링도 네. 마찬가지고. 저는 미용이 제일 제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이제 자꾸 자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취미 생활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유튜브를 더 하게 된것 같아요. 딱 맞는 거 찾으셨나요? 응, 네. 아 너무 재밌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헤어디자이너도 16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 헤어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체력적인 부분. 내가 아프면 일을 할수 없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1월에도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네. 사고 나자마자 팔다리가 저리고 아팠거든요. 허리도 너무 아팠고. 아. 근데 예약이 풀로 계속 차 있으니까 가게를 제가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 사고 나서 아파서 일 못하겠어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출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리치료 받고 하루 종일 일하고 다시 뭉치고 다시 아프고 다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다시 일하고 결국에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더 힘들어서 그냥 치료 중단하고 네 <웃음>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어요 대박이다 <웃음> 그럼 원래 아둠면 쉬어줘야죠 아무리 근데 너무 쉬어야지만 고객님들과의 음. 약속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고객님들이 머리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래도 열려있는 샵이 네. 좋잖아요 편안하고 그쵸. 근데 문이 자주 닫혀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음, 영원은 단골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자영업자들의 모든 고민일 거예요. 오늘 당장 잘 된다고 해서 내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 샵에 서랍장 열면 영양제가 네. 종류별로 다 있어요. <웃음>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헬수도 짬짬이 하고 그러면은 이거, 이건 진짜 누구나 누구나 네. 궁금해할 만한 거 손님들이 네. 요구하는 것들 이 있잖아요 제일 좀 황당하거나 아니면 난감했던 그런 당연히 있으시겠죠? 요구했던 것 중에 네. 난감한 거? 네. 정확히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 음... 의사 전달이 예. 코드가 잘 맞으면 너무 좋은데 예. 저희도 사람 상대를 굉장히 오래 해서 파악을 빨리 하잖아요 예. 근데 극과 극을 얘기를 하면서 예. 본인도 어떤 게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를 때 어느 방향을 정해줘야 그 방향에서 최선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이 방향, 저 방향, 요 방향 여러 가지를 다 해줬으면 하는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원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가 편하겠네요 네, 사실 저는 그게 좋아요 제원대로 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막 요구사항만 있고 정확히 원하는 네. 걸 모르는 건가요? 네, 네 본인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뭔지 이해가 가. 뭔지 음. 알것 같아요. 음. 음.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손님은 어떻게 대처해요? 그 때는 제가 네. 좀 교통정리를 하죠. 중에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가장 중요한 거몇 가지를 추려서 이 중에 선택을 하시게끔 해요. 안 되는 건안 됩니다. 아. 이, 이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오랜 해보셨으니까 이 요령이 <웃음> 잘하시는 그런 노하우가 신기해지는 <웃음> 근데 또 그런 부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웃음> 그런 분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모두를 <웃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 같아요 아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저에게 네. 믿음을 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더 집중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 분들한테 더 손이 더 가게 되고 잘해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저를 믿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드리고 싶죠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이제 보람된 순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보람된 순간은 저도 마음에 들고 고객님도 제가 해드린 머리가 마음에 들었을 때가 제일 보람이 되는데 네. 저는 조금 동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고객님들이랑 이 소통하는 시간 동안에 네. 파마나 염색 뭐 이런 걸할때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이 돼서 개인적인 얘기들을 네.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랑 만나고 제가 머리를 해드리면서 이미지도 좋아지시고 스타일도 좋아지셨는데 저랑 대화를 하면서 힐링이 되고 행복해지셨다고 고민이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럴 때가 가장 보람돼요. 아내가.. 머리도 머리지만은 이렇게 뭐 대화해지고힐링이 되셨다는 거각 뭔가 이분한테 제가 정말 쉴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땐좀 특별하게 보람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보람되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런 직종을 꿈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미용이 네. 보기에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예쁘고 멋있게 포장된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든 희생 없이 얻어지는 가치는 없는데 미용은 특히나 체력적인 부분도 소비가 많이 되고 서비스 이직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소비도 많이 되고 기술도 꾸준히 계속 저는 지금 16년차인데도 지금도 공부를 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되는 직종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만큼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길을 정하지 못했다면 한정된 곳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생각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잘하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미용이란 일이 배우는 과정은 힘들지만 어느 정도 기점에 달한 후에는 만족도는 다른 업종에 서 굉장히 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어. 네. 저 왕따예요. <웃음> 더 예쁘거든요. 더예쁘요 귀엽죠? 네, <웃음> 우와.